어? 들어왔음? 어 들어왔네 방방이 철창생 이제 나가는 꼼수 있었는데 <웃음> 여기 방방이 있는데 들어가고 싶어 <웃음> 그 원래 모서리로 그거 하면 나가지잖아 이거 니네 집이냐? 이 원형 아름다운 집왜이 띵킹 네집 맞는 것 같은데 위에 종도 달려있는데 <웃음> 이 서버 왜이래 열정 페이를 많이 했냐 내가 만든 거라고 이 와이파이 아 이거 이거 덕구가 만들었다 <웃음> 와이파이 <웃음> 뭐야 조형물에도 도로명부터 붙어있는데 이거 덕구 집도 있다 여기 덕구 집이다 아, 잠깐만, 야, 보지마, 이 집. <웃음> 얘, 잠깐만, 이집 보지마. <웃음> 야, 야, 이 집. <웃음> 이집 저주받은 집이다. 덕구 집인데, 이거. <웃음> 아, 잠깐만, 야, 얘가 뭘 횡령했더라. 뭘 잘못한 거지, 얘는. 예쁜 분수도 있고 있어뭐 아마 뭐가 많았어.. 뭐가 생각보다 없네 그냥 방방이가 하이라이트다 있어본 우리 집 감옥 우리 집 아무것도 없다. 감... 어. 감옥에서 지하공사. 크게 앉아 있었는데. 아, 그거 다른데다. 그맵 파일 못 찾겠더라. 아, 그, 아, 그거. 감옥에서 지하공사 하는 거, 그, 있다. 그맨 마지막에 보여줄게 그거는 너무 한게 많아 <웃음> 다음 서버로 넘어갈게 <웃음> 야, <웃음> 이 서버는 <웃음> 이제 이 서버부터 레전드다 방것도뭐그 방방이 하나 때문에 그걸 한 거지만 이 서버는 문화재가 약간 훼손됐긴 한데 8700번 8700포트8700 있어보는 <웃음> 레전드다 <웃음> 스, 스케일이 엄청난데 이거 덕구동 근데 가운데 갑자기 못생긴 뭐 산이 생겨가지고 여기는 둘러볼 가치가 있다 너 어디있냐 아 TP 해보, 해보자 멍멍이 여기로 와봐. 관광하자. <웃음> 이거, 여기. <웃음> 덕구의 전당이다. <웃음> 여기 있다. <웃음> 여기 덕구, 덕구, 덕구가 있던 문이다. <웃음> <덕구의 전당. 웃음> 아, 이지, 이거 존나 웃겨. 야외 무대도 있고 쓰레기 매립지고 여기는 뭐야 근데 여기 왜 텐트가 있냐 어? 피아노다 근데 이거 아마 오르 나가지고 그거 없어졌다 까만 건반이 장미탕. 어, 뭐야 이거 존나 오랜만이잖아. 나 목욕할래. 나 목욕. 얄마탕에 들어갈 때 씻고 들어가야 된다. 에뭐야이 때미는 거왜 있어 여기? 비누 비누. 폭포도 있는데. 이 디테일이 왜 이리 좋아 여기 아야 디테일이 왜 이리 좋냐 냉탕 청상아리야 백상아리가 있다 어떤 새끼야 저거 여기 목욕탕 누가 아마도 내가 달아났지 저거. <웃음> 목욕탕 두꺼비네, <두껍이네> 이게. <웃음> 고온탕이 이윤도인데, 왜. 쟤 <웃음> 존나 좋았는데, 여기. 저온탕 74도. <웃음> 고온탕 <땅> 이윤 <웃음> 이게 뭐야, 이씨. 존나 웃기잖아, 이거. 원탕이 이윤노란다 <웃음> 생각보다 디테일이 높네, 여기가. 나한테 가볼까? 아, 여기는 뭐더라? 아, 여기 GS25시였나? 아트박스였나? 기억이야. 안... GS 25시네. <웃음> <웃음> 멍멍이도 있고. 여인뭐더라 다리가 있노. 아마 멍멍이 한번 보러 가자. 엄청 큰 분수대 있는데. 관광 시계가 멈췄다. 이거 블로그인 때문에. 이건 뭐지? 야 뭐야 여기이집 <웃음> 망했어 <웃음> 이집왜 이래 이집 상태가 왜 이래 뭔 건물인지 기억이 안 난다 이건 아파트 가볼까 다리 건너서 비닐하우스. 어딜 가나 있는 분수대. 뭐야, 여기. 아주 분야입니다. 전망대. 뭐라 적껴놨서라코룸왜 있지? 3층이네, 여기가. 4층 가보자. 아, 근데 뭐가 없다. 어디 내 어디 누가 하나 살림 차려 나온 데가 있을 텐데 뭐야 너 대원이지 얘 바지가 파란색인데 얘요 어디 있나 보다 대원아 비켜 어디 어지개 짖는 소리 난다 충인 것보다. 어, 그림이 있네. 사람 살던 좀 뭐가 없어? 대진. 이, 여기 뭐냐? 없는데? 계속 쭉 올라가 봐. 뭐야 이거? 종수기다. 뭐야 이게? 이 뭐지 그? 의미 없는 곳. 그래, 지하 상가를 안 봤네. 2층에 뭐 있더라, 이거. 여기가 1층일 되고 12층짜리. 2층 한 번만 보고 오자. 뭐 없네. 다리 끝에는 뭐 대현이가 만들다 말아서 없을 것 같아 아 여기가 끊겨있네 뭐지 여기앞픈 뭐가 없습니다. 뭐가 없음. 밖으로 나가고 싶어요. 뭐가 없나 이거 말고. 어 저기있다 대원이가 만들던 집이다 어 분수도 있다 분수 이거 아직도 작동되나? 가도 안 써가지고. 대헌이네 집이다. 대헌이 집. 아, 예. 여긴 볼거 없는 것 같은데 더이상 뭐또 있나? 기억이 안 난다 여기는 봅시다 이게 단가보네 다음 수업 가봅시다 이거 들렀고, 들렀고, 들렀고. 아, 히서버. <웃음> 히서버, 스케일 커가지고, 나뭐 있었는지 기억이 안 난다. 기억이 안 나. 8712나. 해줄게 아...왜 돼 왜? 어 디스 서버 이즈 가시 아그 서버 아이다 이거 딴 서버다 그거 <웃음> 그 서버를 못 찾겠다 야나 이거...이거는 중3띠어었던 거다 아 이거 중3이좀 오래된 서버인데 이거 아 이거 그 서버 아니다 어아그 서버 찾고 싶은데 <웃음> 못 찾겠다 워낙 서버 규모가 커가지고 뭐부터 봐야 될지 모르겠다. 농장부터 보자 아 이거 미술관 망했을걸 이거 디저트 아 이거 요새 그게 안 돼가지고 그 타이틀 명령어가 안 돼가지고 안될것 같은데 이거 밀 수확자 하는 거. 아야 이것도 안 된다. 누가 수박설이야 한다. 뭐지? 아이 누가 수박살이 해간다 이거 어떻게 고치고 싶은데 이거 여긴 뜯어보라. 또 이게 <웃음> 어떻 됐더라? 거월1 9일 어, 어딘데? 어메아 <웃음> 저기 아이가 여기 <웃음> 롤러코스터 달래 우리 만에 저거 마인 카트가 있을지 모르겠다. 없네. 요 박스 안에 넣어놨을 것 같은데. 나도 한번 달래. 아한 덩어리밖에 없드제. 어디 있더라? 아 수송 아 잠깐만. 왜 레일을 레일 레일을 꺼내니? 어떻게 내 이들아. 또 뭐, 나 여기. 뭐 많았던 걸로 기억하는데. 아, 여기 있다. 탄광하는데. 또 뭐지? 아, 죽기의 실. 분수대. 이렇게 오랜만에 봐. 뭐야, 뭐야, 뭐야. 야, 이거 왜 이리 긴지 신각 이거. <웃음> 내가 좀, 누가 좀 죽여봐봐. <웃음> 야 이거 왜이지 이들 <웃음> 때문에 내꺼린다 야야 <웃음> 이거 야, 왜이지 됐다. 됐다. 나 레벨 몇대 있을까요? 게임 모드 서바이벌 30밖에 안돼 있는데 27에서 60 뭐야 <웃음> 이것도 있다 너, 너, 여기 한번 들어가 볼래? 버튼이 어딨더라? 입따 하는 거다. 신구시 가는데. 비구름. 어, 야, 여기 민성이 있다. <웃음> 네가 여기 왜 있어? 난, 난네가 있어, 왜 들어온 줄도 몰랐다고. 얘가 왜, 왜 여기있어? 호박 용암분수 저거 길이 어디있더라 얘가 여기였나? 찾아봐봐 있었는데 어디 하나? 여기 아니었고 습니까아 이건 그거잖아 안에서 몰래 쏘는 거잖아 아 찾았다 다니잘 네. 잤습니다 또뭐 있더라 상자방 수영장도 있고 비용문 상자방 뭐가 없네 여기는 빨도 먹고. 뭐 야, 장미탕 있다, 여기. <웃음> 장미탕이 <웃음> 여기가 레전드지. 창에 <웃음> 들어갈 땐 씻고 들어가세요. 그럼 뭐야? <웃음> 고온탕. <온>, <웃음> 고온탕. <웃음> 일단, 폭포. 야워, 진질방도 있고, <웃음> 노천탕, 뭐야 <뭐에 웃음> 노천탕, <웃음> 노천탕이 뭐야, 이거? 와, 언제 탁이 들어왔지, 여기? 노천탕, <웃음> 아, 제랄. 이 뒤에서 누가 사망해서 만든 거 같은데. 어, 이거 좋다. 바닥 분수도 있대. 여기 <웃음> 바닥 분수다 바닥. 바닥 농장도 받고, 아이 이 집도 받고. 자이로드로 작동할라나 이거 버튼이 어디있지 야 버튼 어딨냐 이거 오. 아 거기 있어 아 땅바닥에 있네 아닌가 나 먼저는 기억이 안 난다. 아... 아, 여기 있네. 씨. 안 보인다. 안 보이지? 여기는 쓰레기통 있고, 물건이... 돼지도 있고, 날짜 바꾸는 기계. 야, 비 꺼져! 벼락치게 할 때나 벼락 안 치는데 어이 <웃음> 버튼도 있는데 여기 <웃음> 이거 함부로 누르지 마 이거 <웃음> 험한 꿀당한데 이 버튼 함부로 누르다가 옛날 이거 아, 잠깐만 이거 이거 밑에 뜯어서 한번 부검 해볼까 이거 뭐라 적어놨는지 나로우 발사 이모 뭐 3번 테이블에 500cc 불금이 500원 빌려주세요 난 똥을 싸고 오겠다 <웃음> 아 이건 안되고 주황색깔 대관전이 <웃음> 짧게 <웃음> 뭐해 <웃음> 이거 <웃음> 김대 옥옥에 올라와 하늘 이제 무슨고 없애고 <웃음> <웃음> 뭐야 이게 짜나 나무 다섯 개만 <웃음> <웃음> 이 연도가 나타났다 이거 누가 했어 오요 어, 노란 거 이게 아무 수도 없는 게까무어버렸어 너에게 도전을 신청한다 <웃음> 왜 대원이 도발하는 게왜 있냐 여기 근데 야 근데 이, 이 밑에 뭐 있었냐? 내려가 볼까? 눌러도. 야야, 레일 망가졌다. 나나 나 살려줘. 빠이 없지? 아, 그냥 여기 내... 가 그냥 탄광에서 정수 온거 같다. 나 올라가고 싶어요. 아오지? 안 돼! 뒤로 쫓겨났다 나오고 아우지에서 나왔다 저 팬티 벗고 쫓겨났어요 난 똥을 싸오겠다뭐이새 어디있어요? 어 야야 뭐야 왜, 얘왜 안죽어? 신고식 네? 아 거기 있네 <웃음> 이 동굴 많은거 아닌가 근데 봐 아, 봐. 안떨어졌어 눌러줘. 아. 이 동물 많은 거 아이가. 여기 오징어 살고 있었는데 니노가 죽였다. 내 <웃음> 여기 있다. <웃음> 여기 비밀길 하나 있는데. 가 아, 가볼래? 어디 있더라? 이 3번이었나? 아, 그래, 여기였다. 아닌가? 아아아이다 여기 입구고 어느 집에서 이거하는거 있다 우리 집인데 요는이 레버가 어딨는 어디 어딨 기억이 안 난다 아 레버 기억났다 3번으로 1번 집 니네 집한만 들렀다가 2번 <웃음> 이집 <웃음> 배송이 자꾸 테러 해가지고, 그거 했다, 이가 <웃음> 배송이 자꾸 벨피하고 시룡도 못 쳐가가지고. 여기다, 여기, 여기였다. 하고, 나와서, 아마 우, 우리 집 쪽에 입구가 있었던 것 같은데. 얼굴래 어, 그래, 여기다. 아니 이 u r r 하나 더 있는데. 이 뭐지? 뭐기억이좀 그냥 올라가자. 다른, 다른 데도 있던데. 저앞에 뭐가 있을까? 이게. 모르 있는데 지옥 이온 이거 뭐 있었는지도 기억이 안 난다 뭐야 이건 아예 정수기 건데 지금. 얼음 정수기인데, 저거, 잠깐만. <웃음> 나왜 우린 만들자 말았어요. 그 다음에 얘네 거지. 우린 만들자마았어다 점프 발판만 돌다그로그 다음에, 저기 한 군데 더 있긴 한데. 텐티캠은 터뜨렸던데고. 요, 다리 있는데. 오케이. 가만주자만있 아. 안절한 민송 근데 없어, 아무것도. 여넣 적이라서 삐? 아장식비장식데 근데 딴 석어를 못 찾겠다 더 있었긴 한데 얜 뭐지? 뭘만들려고 했는데, 지 않는다. 얘가 규모가 제일 큰거 같아. 혜은이가 쓰던 두이요건 말고 또 뭐를 지었나 내가 지옥문 들어가볼까 지옥에서 뭔지 했었는데 여기 여기 아닌가 잠깐만 엔더맨이 원래 여기 있냐 너왜 여기 있어 때리지마 아, 왜너왜 <웃음> 왜 여기 있어 얘는 죽여, 얘는 놔둬나봐 블록 들고 있는 애는 저 여기 뭐 지옥문이 하나 더 있구나. 근데. 나는 저 분수 쪽에 있는 지옥에는 뭐 있냐 너 여기 왜 있냐 아까 보면 갱가에너왜 여기 있냐 어 여기 길 있다 아마 여기 어디로 가면 그거 있었던 것 같은데 지옥성 하나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아 저기 바로 있구나 안녕 까만 스킬레톤 블레이즈 여기 있네 집으로 돌아갈 길을 잃어버렸다. 아, 여긴가? 목욕탕, 짐, <웃음> 뭐야. 난 어디서 태어날까? 야, 나도. <웃음> 왜 스폰 장소야, 저기지? <웃음> 아, 저 딱딱 뜨는 소리 듣기 싫어. 에이, <웃음> 이게 단거 같은데, 이 서버도. 없네 그냥 뭐야 다른 서버도 있냐니 혹시 그 개발하는 그 서버 한번 열어봐봐 으악. 아 근데 그거 모두 봐야 되나 <웃음> 아 모두 설치하고 가볼까 한번 <웃음> 포지 좀 드세요